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기북 성북리에 있는 전원주택과 주말농장으로 할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농장과 전원주택을 동시에 할수 있는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범리에 있습니다. 성범리에서 죽장면 상옥리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포항과 거리는 네이버 지도상 차량으로 포항지곡동까지 약 40분 거리에 있으며 면사무소, 초등학교, 농협, 마트 모든 것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은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고 반은 이용하지 않는 목전입니다 면적은 639제곱미터 19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경우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전원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밭이 겨울가에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겨울에는 물이 많이 흐를 것 같으며 여름철에 밭에서 일할 때 잠시 쉴수 있는 곳입니다. 지대가 높아 전망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방향은 남동향으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하셔서 전원주택을 신축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농장을 이용하면서 농막을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주말을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전체 4,500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Thank you.